안에 이런 작은 놀이 말고 큰 놀이를 즐기는 건 어떠한가? 큰 놀이가 무엇이오? 그래 특별히 자네에게 소개시켜주겠네. 그게오지게 아유 그치. 갑새 갑세, 갑세. 아유 갑새갑새 들어오게나. 우와 무엇이오 여기? 빨리 가게 빨리 가게 빨리 가게. 은 양이 자네 그 천장을 좀 보시게. 아주 오! 아름답지 않은가? 아니 이건 나비 모양이 아닌가? 아유 그렇지. 뭐 여기로 그냥 떨어지는 것이오? 아유, 그, 조심히 내려오시게. 아, 아니, 오 어. 수상이 아니, 자네도 조심히 앉게. 아니, 아니 여긴 도대체 왜 이렇게 호화스러워? 와, 근데 자네 왜 날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근 호화스러워? 기다리고 와. 어여 앉으시게. 호호. 슉. 자, 내한 번만 설명할 것이니 잘 듣게나. 좋네. 좋네. 아유, 알겠습니다. 이 놀이의 이름은 정혼놀이라네. 들어 뭐 하는가? 청혼? 아유, 그렇지, 프로포즈? 들어보시죠. 아유, 프로포즈가. 이 이름은 언제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데. 네, 그렇구만. 자, 이 놀이에선 두 종류의 패가 있네. 첫 번째는 기본 패인데 각자 앞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겠는가. 아유, 다섯 그렇다. 장의 패가 있고. 어. 자, 그게 기본 패네. 이 기본패는 모두에게 주어지고 쓸지 말지는 본인 자유인이 필요에 따라 잘 섞어 쓰게나 음, 알겠네 알겠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네. 자 두번째는 단어패일 때이 패는 여기서 이거 보이는가? 보인다공기들이 보이는가? 보인다 여기서 무작위로 6개의 패를 뽑으면 되고 이때 뽑은 6개의 패는 무조건 다사용해야하나 음... 알겠네, 알겠네. 음... 그렇지, 니렇요 자, 즉그 기본패는 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고 단어패는 무조기로 뽑으면 6개의 패를 전부 사용한다는 의미일세. 이해가 다 되었는가? 그렇지, 그렇지. 아, 그습니다안 해, 안네 아, 시범을 그러네? 보면 이해가 될것 같소. 아, 이런 건 원래 하면서 배우는 거야. 맞소, 맞소. 그건 맞소. 자, 이제 이렇게 다 뽑은 패들로 문장을 만들어 지정된 요괴에게 터문을 하면 되는데 지정된 네? 요괴는 나네. <웃음> <웃음> <웃음> 아 아유. 아이, 어지라니 바꾸시게 이제 어, 사랑이 아, 꼭 받나보고 아, 그렇게 생각 그 나한테만 얘기해보게도. 자네 당장 가만앉으시게 아이 정말. <웃음> 자, 너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장이 끝날 대 항상 마지막에 사모하네'라고 말하는 것일 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안 사모하는데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사모한다고 말하나 <웃음> 아이고, 끈끈하고만 웃끈 놀이는 놀이일 뿐이지 응. 않겠어? 아. 자, 그럼 그 청혼을 들은 여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청혼을 골라 가락지를 주면 그자가 이기는 놀이라네. 어? 오! 좋네, 좋네. 가락지 네, 여기 앞에 있는 덤불은 무언가? 자, 여기다가 나중에 패를 하나씩 구면서 자신의 문장을 얘기하면 되네. 아하. 그렇지, 그렇지. 그게나 좋네, 좋네. 혼이네 아니 그 조용히 하시게. 혼이네, 뭐야? <웃음> 여기 중에 한명 있겠지? 아휴, 아유. 아유. 그 잔인하시게 잔인함. 아유 아휴, 아휴. 준왜 한숨 쉬는가? 아유아유 기뻐서 그랬어. 왜 한숨 쉬는가? 아이고 아휴, 아 이거 단어들이 이거. 꽤나 화끈하고 먼. 호호 <웃음> 반죽 같은 그 잔에 가시게. 아니, 그, 어르신 어, 반죽? 그 반죽이라니요? 그, 아유. 이게 맞나, 이게? 기대되는 구번 다음은 날쎄, 날쎄. 그래, 그래, 3번 잔에 가시게. 아잘 받고 있어? 그렇다네. 다 했다네. 자, 다음은 다음 고양이잖아. 나요? 아니 근데 그 짝불씨는 그거를 이거 안하는 안, 하, 안 하는 것이오? 저자는 안하나? 음. 왜 누구 말하는게요? 요요요 짝불씨 말이야 짝불씨 나는 왜 하나? 난 받는 쪽입니아 네, 그런 것이오? 우리 짝불이 아니라 이강철이네 에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 이게 뭐요? 강철을 아. 짝 뿌리라고 말하는가? 엥? 아이고. 어... 아이고, <웃음> 큰일 났네. 어... 뽑은 건 전부 다 써야 하네. 이거를 없이게 해봅시다. 나는 눈부신. 네. 나는. 질문. 나는 아름다워. <웃음> 나는. <웃음> 나는 너무, 너무 싫지만 음, 아름다워. 그... 너도 네. <웃음> 눈부신 나만의. 나만의. 줬어? 초소이 <웃음> <나도> 진짜 <웃음> 소이라니참 <웃음> 네, 신기하오. 너를 녹여 주시오. <웃음> <사모하네. 웃음> 아, 중간에 아니 선생님들이 이거 중간에 다른 단어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치. 그치. 그렇 다른 그렇지. 단어를 넣으면서 되는 거네. 아, 5 0지 명사가 없더라니. <웃음> 아, 명사는 로 보시게. 자네 서는안 아, 들었는가? 아 원래 설명을 내가 잘안 듣는 편이네. 고양이 이자만 기다리면 될것 같네. 내가 어... 그랬지 않는가? 인간이 그리고... 참여하면 지루해진다고. 아 시끄러워. 어, 아 여기 앞에 그, 뭐 다른 걸 넣어. 소리 지도치시게 어. 어쩌고 아, 저쩌고한 나만의 저게. 그 아유, 그거 뭐죠? 그 집사 찬스 그그 그 그, 그거, 그 그, 그, 그거, 그거 있잖아. 그쌩과치로에 나오는 수검댕이 이름 뭐야? 아, 가오나씨 말고 그조그만한 것들 있잖아. 그 범이 할아버지 옆에 있는 거. 아으로 너 뭐, 너무, 너무, 너무 길다. 거지. 그냥 그냥 아, 진짜, 그냥 수검댕이라고 하자. 아, 나만의 그래. 수검댕이라니 참 신기하오. 궁글이 <웃음> 검댕이 뭔지? 어, 아니 모르겠고 수검댕이. 에이, 나도 원래 원래 했네. 왜, 아니 알았어. 아, 그럼 수산이 자네부터 하시게. 아이, 좋네, 가운데 상자를 열어 다들 확인하시게 오, 오, 오 아, 좋좋 이거를 여기다가 차례대로 넣는 것인가? 그치, 그치. 수산이 그러지, 들어가는 그렇지, 그렇 수산이가 하는 거잘 보시게. 자, 하겠네. 줬소, 줬소. 나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어리버리 곤디님 자네? 아. 그 자네와 함께 비도덕적인 불장난을 하고 싶소 아, 잘네아네그 <웃음> 그 자네의 집으로 가지 사모하네 어? 아유, 아주 아유, 완벽한 어 아니 이거를 않았는가, 이거. 다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러지 기본패는 다안 써도 된다네 아, 아 그렇구만 아 잘들었네 이제 다, 다시 가져가어 좋네 아이고, 좋네 참... 아 좋소 좋소 사후 자네 하겠나 이제 내가 하도록 하겠네 아유 좋네 아이고 지만 내게 불지구만 알겠지 안했네 나는 자네와 연옥에서 만난 지도였지만 어? 이제는 자네라는 와... 감옥에 갇힌 와... <웃음> 타락의 광대가 되었네 와... 와... <웃음> 와... 아, 자네는 <웃음> 어 타락의 그치? 광대! 광대였구만 그래 아이고 사모아내로 <웃음> 끝나는 거 아니었나? 피비린데라고 나고... 와... <웃음> 구질구질 한 나지만 자네를 와... 사모아내 경기네! 어이... 자네. 와 <웃음> 아, 이거! 세. 이거 <웃음> <어디? 웃음> 이거는 더볼 것도 없네. 이거는 저 단감의 <웃음> 아니네, 아니네. 저 단감 영님의 응. 응. 이노름표을 비워줘야겠네 이거. 아 단에 빨리 안 주시게. 저 단감 영님의 <웃음> 어저저 <웃음> 어? 저 아. 단감님의 승아니요 이것은. 어. 아니 아닌 승 하고 싶지 않네 나 아직 세 명의 사람이 남지 않았는가. 근데 단에 하시있그 이것은 놀이일 뿐이니 저 그, 제가, 그, 말을 좀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이대되네 자, 다들 보시게. 나는. 두둥. 배은망덕한. 에? 눈동자를 가진 자네에게. 에? 지금 나한테 배은망덕하다 하였는가. 사랑에 <웃음> 빠졌네. 네? 나와 본인을 전제로. <웃음> 만나지 않겠소? 아이고. 세상에, 아이, 세상에. 정말. 자네가 잘못대로인 나를 괴롭혀주지 않겠소? 아! 다네, 어? 나는 아,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는 그런 게 아우! 놀대지 나오는만. 하 아니 나는 이사 해. 와. 이거, 이거, 이거. 오, 음, 음, 와 그래, 지독하다. 그래. 지독해. 다네, 지옥의 사랑이란 과연 이런 것인가? 아, 와, 다네. 진짜 다네. 진짜 대박이다. 푸푸푸. <웃음> <뿜뿜뿜. 웃음> 와. 당 가시게. 지아버릴그러네 대박이네. 자, 잘 들어보게. 내가 오늘 인간 때문에 조금 박박 박쳤네. 그러나 자네가 주막에서 내화를 풀어주어 기, 조금 기분이 풀렸으나 인간 때문에 한 번만 더내속을 썩이면 자네를 대머리로 만들겠네. 뭐 <웃음> <못 웃음> <하네. 웃음> 이미 대머리 아닌가? <웃음> 아, 나도 뭔가라는 에. 것이 아닌가. 인간 주제에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말고 썩 가거라. 음. 우리 아프지 않고 천년 만년 함께하세 이별은 생각지도 않는 게 좋을 거요. 담화네. 아이고 난리 막아주고는. 이동철 선에 태머리 깼구만. 어네 가져 가시게. 왜 가져가는가? 이것은 자네에 대한 내 마음이 있세. 가져시게. 아, 빨리빨리 거시게 하시오. 자, 뭐야? 자네 아시게. 아, 나는 무척 맥시멀리스트임으로. 그게 어, 뭔데? 음, 그런 게 있네. 자, 자. 자, 내 말을 잘 들어 보시게. 그래. 어, 이 거시기의 제목 나르시스트의어쩌구라네 자, 어, 이게 뭔가? 자, 나는 아, 여기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이 너무 싫지만, 킹치만 여기는 진짜... 아름다워. 무척 어? 어쩌고. 그리고 너도 눈부신 나만의 숫검댕이. 당신이 <웃음> <웃음> <아니, 또 깨우는 웃음> 이렇게 시커먼데도 눈부시다니 참 신기하오. 그리고 자네도 숯검댕이인 <웃음> 것이 좋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좋자가 <웃음> 나를 뭐라고 하는 거같자자자 자네의 그 숯검댕이로 이 겨울을 녹여주시오. 어 자네를 사모하네. 자 이것이 끝이오. <웃음> 아유 명 시간이오. 허니네. 허니네. 허니네. 어허... <웃음> 나의 <웃음> 네 네, 반어법이 굉장하고만 내가 참웃슨다를 볼겠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그 그 강철이의 배우자가 된 것을 축하하네. 뭔 소리? 잘했고요. 축하하네 인간자네. 뭐요? 아이고 잠시 나좀 보게. 인간에게 쓸데없 네. 이야기하시게. 고 있다. 왔는디 봤는디. 아이고 봤으니까 뭐 네, 된 건가? 아 오늘도 아주 재밌었네. 나왔네 나왔네. 잠깐 이리 와보시게. 잠시만 기다려보게. 인간 자네, 잠시 남거라. 그러 응, 인간 자네. 해. 님이 뭔데 남으라 말아야연. 내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뭔데, 잘 보시게. 아유, 뭔가. 아니. 아니! 어! 누가 <웃음> <준> 거 아닌가? <웃음> 아유, 잘못된거 아유, 가 고마워요. 아유, 잘못 아유, 아아 아유, 정말구만 아유, 아이고 참나 뭐요? 뭐요? 뭐요? 나무라더니 뭐요? 뭐요? 그럼 기다려보거라. 승대 자네. 아유, 그래. 그 주막에 가서 술 사서 우리 집에 가있거라 우리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이 다 떨어졌다. 아휴 알겠네. 그 이야기들 좀 편하게 나누고 오시게. 알겠네. 집에 갈거라. 같이 사러? 그알거 없고 인간 자네. 뭐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놀이를 즐길 줄 아는 인간이더구나. 그럼 그럼. 이제껏 여기를 거친 인간들은 응? 간이 작아 벌벌벌 떨기 바빴는데 자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아주 좋았어 인간이 여기 또 왔단 말이오? 온적 많지 자네 그 행색이 꽤나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옷한벌 사주겠네 어떤가? 어 좋소 좋소 근데 혹시 그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온 것이 언제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기서 하루하루 날짜를 세기보다 맨날 맨날 먹고 노는데 바빠 그보다 자네 아까 강철이 그자에게 가락지를 받았지 여기 이자에게 바꿀 수 있다 이자가 매번 신기한 물건을 가져와서 우리가 가락지를 얻기 매, 매우 바쁘다 아알겠어알겠어 바꿨는가? 바꿨소 바꿨소 그래 자네 나 따라오게 근데 그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온 것이 언젠지 기억을 못한다고 했는디 그래 그 나랑 비슷한 행색을 한 인간을 본 적은 없는 것이요? 행색? 나랑 비슷한 옷을 입은 자를 본 적이 없는가? 그 뒤에 고신 같은 것을 빼고 흰색 옷을 입은 인간들 말인가? 그치그치그치잘 모르겠네. 여기는 거지 같은 인간들도 자주 와서. 음, 그렇지만. 여기 씨. 빨간색을 밟으면 된다. 아, 이게온게아니가 아, 잠시 기다려 보게. 내가 오늘 정보를 미처 확인도 하지다 못하였는데 이거 한 번만 확인하고 가게 가세. 정보를 사야 된다 그랬지. 이게 어? 왜 소식? 삼도처. 오늘은 정보가 두 개밖에 없구나. 그 어. 인간 잔에 따라오게. 어, 좋소, 좋소. 아, 얘들 조각 그거 다 사야 되나 보다. 그죠 여기서 지낼 곳은 있는가? 없지, 없지. 큰일이네 연옥의 밤은 아주 추워 어? 인간이 버티지 못할텐데 아 그러면 어디 거시기 할 데가 없는가? 김용희자 이거 입으시게 어? 아니, 여기 뭔가... 연옥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의상이라네 이어게 이자도 입고 있지 않은가 어? 아닌거 같은데 입어보게 어? 그것보다 나을걸세 어? 아닌거 같은데 뭔가? 잠깐만 기다려 보게. 인간은 옷을 갈아입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 아주 마음에 든다. 그 아니, 의복도 갈아입어 보거라. 아니 이게 뭐요? 어? 아주 마음에 든다. 아니 뭐 본인만 마음에 들면 단가? 어? 의복도 갈아입어 보거라. 어? 아 저기 어디 마어왜 자꾸 하라 마라 해요? 이거 하면은 뭐 어디 재워줄 건가요? 그래 내가 어. 재워주겠다. 좋아, 그럼 해주지. 자, 어? 자 아, 어디 보시오. 아주 마음에 든다. 아, 참 아원 이게 무슨 현대와 과거의 조화냐? 아, 나참 진짜. 어? 뒤에 아이, 보거라. 저자도 너와 같은 옷을 입었다. 아, 남들이랑 같은 옷 입는 거 별론데. 아, 진짜. 아, 아무튼 밤이 늦었는데 아주 좀 슬슬 추워지는 것 같은데. 어디? 잠깐만 있어 보거라. 네, 여기서 아까 산 정보를. 읽고 가야겠다. 승배가 정보상인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잖아. 여기서 읽고 가야겠다. 주스 주스 나도 읽어야지. 도깨비 소식 다섯 개의 영혼이 연옥의 발을 들이자 푸른 나비들이 영혼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다. 한자리로 모여드는 것을 본 연옥의 요괴들마저 영혼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인간의 영혼이 탐났던 요괴들은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 도깨비내 길을 걸었다. 내기 끝에 지구만 도깨비는 연옥의 요괴들에게 모든 영혼을 빼앗겼으며 오? 그럼 얘네가 요게이 요괴, 요괴들이 영혼을 가져간 거잖아? 응? 인간 못 봤다는 건 그런 거짓말 아니에요? 연옥네의 물은 삼도천이요. 그 물에 몸이 닿으면 네가 찾는 것을 조각 일부러 잃게 될 것이다. 내가 샀던 거 있잖아. 그거, 그걸 잃어버리게 되나 봐. 어 인간 자네 다 읽었는가? 어, 나는 안 샀는데. 그런가? 나만 샀구나 내 네, 괜히 기다리게 하여 미안하구나 그보다 밤이 꽤나 늦어 큰일이네 아주 추울 건데 자 빨리 갈수 있게 도움을 주는 차를 주겠네 마시게 어서 우리 집으로 가게 어? 어? 야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분이 어떤가 자네 기분? 기분이 어떻게 뭐야 기분이 어때?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잘 가지게. 뭐?